어나 지금 끝났어 나 이제 집으로 가응아 밥은 아까 먹었고 너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밥 사갈게 너 좋아하는 걸 알겠어 이따 봐 안녕 여러분 네저 이제 드디어 퇴근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일도 힘들 거예요. 화이팅. <목소리> 안녕 여러분.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 갑자 돌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 나. 내가 작아지는 기분 말야. 넌 작아지마.